불을 꺼라 아빠 엄마가 엄마 거 쓰지 말고 아빠 거 쓰래 야 냉장고로 들어가라 야 먹을 거 있나 좀 열어봤다. 내가 뭘 얼마나 많이 열었다고. 세나와. 알았어 알았어. 주하는 공부 안 하냐? 했어 공부. 공부 열심히 해. 오빠는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 만두 맛있더라. 그치 만두 맛있지. 어. 나더 먹을래? 어. 지겹다 만두. 먹지마. 먹기 이거밖에 없잖아. 뭐래? 끈적끈적. 야못 살겠다. 못 살겠어. 아 너무하나. 그래 반찬 도정하고 그럴래? 음. 아. 못해먹겠어. 나 나갈 거야. 뭐? 나 나갈 거라고. 잘가. 잘가. 아, 혼자 살면 좋을 것 같지? 어? 응. 음. 아, 그러다 이제 도구인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차가운 골방에서 만두만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독고노인이 꿈이다, 독고노인이. 그래? 내가 우리 딸내미는 잘 챙길게. 지금 가, 빨리 가. 알았어, 알았어, 갈게, 갈게. 지금 가, 빨리. 가 아, 들었고 치사해요.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들었고 치사해서 내가 어? 내가 나간다, 내가. 챙길 짐도 없어, 챙길 짐도 없어. 잘 때만 있으면 돼. 그러면이 이불 아예 걷어줄까? 뭐? 아빠 침대 아예 씌워줄까? <웃음> 야싸히히히줘씌줘 잘 데가 없어서 그럴 줄 알아? 야! 내가 돈이 없지 잘 데가 없냐? 잘때 많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무해 잘때 많습니다 잘 데는 많아요 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잘 데는 많아 여보세요? 술통 마시지 말고 네 형님 다음 주에 제가 놀러 갈게요 우리가 남녀가 서로 만나 가지고 어?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서 좋아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 거잖아요 어, 때로는 서로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삐끄덕거릴 수도 있고 어, 좋아 죽고 못 사는 거는 딱 그거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결혼을 준비하거나 이제 신혼이신 분들은 명심해야 될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 여러분들의 그 애정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뭐 이런 희망은 좀 접어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것까진 좋단 말이요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권태기라고 하나 무관심해 질 수도 있고 무덤덤 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도 큰 소리를 낼땐큰 소리를 내고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또 그건 의견을 표현하는 거 그것이 우리 이 남녀 둘이서 만나서 사랑하는 그 연애 든결혼이든 지속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좀 서툴러 일방적이야 그래 알아요 내가 그동안 쳐놓은 사고가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말아먹은 것도 몇 차례 되고 그 외에 또 잔잔하게 사고를 저지른 것도 한두 개가 아니요 죄인이지 죄인이지만 어쨌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도 인격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단 을 말이죠 내가 다 그냥 나는 이제 큰소리 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 내가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아야만 하는가 라는 고민을 아주 심도있게 하시는 분들은 당장 지금 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소리들 큰소리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는 김밥이 싫어 나는 만두가 싫어 난 감자탕 먹을 거야 왜 말을 못해 여러분들도 이제 존경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생각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큰소리로 의견을 표현하셔야 돼요 어 아니, 여러분들 아니, 아빠 엄마가 조용히 하고 잘해 알았다고 전해줘. 알겠어. 엄마, 알았대. 전해줬어. 어. <웃음>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